안녕하세요, 백수박입니다. 네. 어우 무슨 뭐, 이거 좀 봐. 아침밥 먹고, 아 아, 좀 먹고, 바로 출발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딱 하나, 딱한 분을 위한 수업 딱 하나 있고요. 먼저 가서도와드릴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목소리> 울었어, 좀 울고 <웃음> <목소리> <뭘가는지> <목소리> 있었나? <있어서 중요합니다. 목소리> 첫 수업이니까 첫 수업이니까 첫 출근 첫 출근은 아닌데다 시간을 어춤으로하 아, 이이 피. 아, 이이 피. 이이이 근데 네, 위에가 훨씬 나아요 그쵸? 제가 아직 새거라서 어른이 조금 못돼요 사람이 안탄 곳. 이따가 수업 하나 있고요 역시 스키장 춥습니다 아주 아주 춥습니다 시죠. 조금만 한데. 아맞 네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위기일정 느꼈다고요. 와오이네 a o o t l